챕터 3더 예뻐지셨네요 더 예뻐졌네 멋있어요 멋있어 연예인 같으세요 연예인 같애 최고예요. 최고야. <웃음>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아요?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아? 이 문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칭찬해주세요. If you compliment me in the comments, my feeling is 최고야.